1차 사고 후 피신하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다가 2, 3차 사고를 당한 경우 설명 의무는 없고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2016나 204-909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 3 3 1 2 8 6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보험기간 중 차량을 운행 중 제1차, 2차, 3차 충격을 받았으며 제3차 충격으로 양쪽 다리가 절단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 탑승 중이라 함은 운전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한 시점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행위를 개시하였다 함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운전자 등이 차량에서 이탈하여 차량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재설하면 차량 탑승 중이라 함은 운전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회통념상 운전자 등이 차량에서 이탈하여 차량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망인은 제1차 충격 후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즉 제3차 충격을 당할 때까지 적어도 2분 41초 동안 원고들의 차량과 지의 차량 주변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원고들 차량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제3차 충격은 제2차 충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2분 32초 후에 발생하였고 망인이 제1,2차 충격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망인은 제1,2차 충격 후 걸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방소심 추가판단 쟁점 피고가 보험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차량 탑승중 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이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평일 기타 재해 사망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체결하려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르다는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차량 탑승 중에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